C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글자를 지워주시고 2019년도 상반기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동 맞춤을 하라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크기 조절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용이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위로 올려서 내용이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빈셀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C1셀에 마우스 포인터가 없을 때는 메모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C1셀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빈셀을 클릭하거나 C1셀에 마우스 포인터가 없어도 메모가 계속 보이게 됩니다. A3셀부터 A4셀까지 블럭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B3부터 G3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을 하겠습니다. 굵게 기울임, 마찬가지로 굵게 기울임 하겠습니다. B4부터 G4 영역은 굵은 기울임꼴로 하겠습니다. E5부터 F12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홈탭에 자릿수 늘림을 클릭해서 소수자릿수를 두자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B13부터 F13까지 영역 설정해 주시고 똑같이 자릿수를 두 자리 만들어 주겠습니다. G5부터 G12까지 범위 씌우시고 글자 뒤에 등급을 적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숫자 뒤에 적을 때는 세 가지가 있었죠. 숫자는 지표준 0, 샵 요렇게 있었습니다. 숫자는 셀서식에서 이셋 중에 하나에다가 쌍따옴표 등급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글자에 붙이실 때는 골뱅이를 쓰셔야 됩니다. 골뱅이 하나가 모든 글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순철님이라고 끝에 님자로 붙이고 싶으면 골뱅이님 하면 가순철님이 됩니다. 그다음 A 뒤에 등급이라고 적고 싶으면 골뱅이 뒤에 등급만 적으시면 됩니다. 블럭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지표준을 지우시고 골뱅이 쌍따옴표 등급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B13부터 F13까지. 이중 실선을 하라고 했죠. 이중 실선을 선택해 주시고, A3부터 G13 영역을 블럭 씌워 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해 주겠습니다. C5부터 2, 12까지 영역에서 내신 등급이 70을 초과하는 셀에는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단에서 홈탭에 조건부 서식을 누르시고 규칙 유형을 셀 강조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셀 강조 규칙에서 70을 초과하는 이니까 보다 큼 하시면 되겠죠. 보다 큼을 누르시고 값을 70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적용할 서식은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F5부터 G12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상위 하위 규칙을 쓰라고 했으니까 조건부 서식에서 상위 하위 규칙에서 평균 미만인 셀이니까 평균 미만을 고르겠습니다. 글꼴 녹색에 채우기 색 빨강이 없어서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글꼴 색은 녹색을 해주시고 채우기는 빨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써보겠습니다. 조건은 A16셀부터 J18셀까지 쓰라고 했습니다. 이 범위 안에 조건을 쓰면 되는데, 종목 명이 대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목명의 필드명을 Ctrl-C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A16셀에 Ctrl-V로 붙여넣습니다대 라고 적어주시고, 별을 적어주시면, 대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류 수량이. 그러면 보유 수량을 Ctrl-C로 복사하시고, 필드명은 같은 줄에 계속 적으시면 됩니다. Ctrl-V. 붙여넣으시고 필드명은 같은 줄에 쭉 적으시면 되는데 조건은 같은 줄에 적으면 end 조건이고 다른 줄에 적으면 오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대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오아 조건이죠. 그래서 100 이상은 다른 줄에 적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100 이렇게 적어주시면 종목명이 대로 시작하거나 보유 수량이 100 이상인 거를 걸을 수 있습니다. 같은 줄일 때는 and, 다른 줄일 때는 or라는 걸꼭 안기해 주세요. 그 다음, A21셀에 결과를 붙여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표를 하나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고급을 누르시면 이게 고급 필터입니다. 셀이 하나만 찍혀있으면 표 전체의 범위가 씌워집니다. 혹시나 잘안 씌워지시면 다시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씌워주시면 되죠. 그 다음 복사 위치는 A21셀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종목명을 보시면 대로 시작하는 게4 개가 있네요. 그리고 대로 시작하지 않는 애들은 보유 수량을 보면 전부 100개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내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은 에버리지죠. 외우셔야 됩니다. AV a 버리지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범위만 씌우시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그러면 소수 이하 자리가 보이죠 이 소수 이하 자리를 내림해서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드래그해서 값을 보면 소수 이하 한 자리만 보이죠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 소수 이하 한 자리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릿수 늘림을 해주시면 소수 이하 자리가 000으로 딱 떨어지네요. 아쉽네요. 그러면 표준편차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편차는 는 std E v 라고 합니다. 표준이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ST가 들어갑니다. 스탠다드의 약자 표준 편차도 똑같이 범위만 씌우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겠습니다. 이제 드래그 해주시면 이제 표준 편차는 소수 이하 짜리가 좀 여러개 있네요. 이제 보시면 소수 이하 한자리만 표시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자릿수 줄임으로 이렇게 한자리만 나타내도 실제로는 여기 뒤에 숫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애들을 살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더블클릭해서 라운드 다운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편차 숫자 값이 쭉 나와 있는데 콤마 넘 티지트스라고 진하게 변했죠. 이게 자릿수를 나타냅니다. 1이라고 적으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죽게 됩니다. 근데 어 나는 두 자리까지는 살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를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살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세 자리까지 살리고 싶으면 3, 네 자리까지 살리고 싶으면 4.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소수점 이하는 하나도 안 살리고 싶다 그러면 0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소수점 이하는 하나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1원짜리는 쓰지 않는다 그때는 이 1원은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마이너스 1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1의 자리는 표현이 되지 않게 됩니다. 되셨죠? 그럼 마이너스 2하면 10의 자리, 마이너스 3하면 100의 자리가 표현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에서는 우연찮게 모든 숫자들이 한자리로 딱 표현이 됐지만 만약에 여기 값이 507만 돼도 소수 자릿수가 많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소수 한자리만 표현하고 싶을 때 라운드 다운을 씁니다. 그리고 끝에 콤마 찍어주시고 1 적어서 가로 닫으셔야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1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쭉걸어주시고 이제 이 값들은 자릿수 줄임을 해서 소수점 자리가 한자리만 보이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if 문제를 푸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if 라고 쓰시고 문제를 풀지 말고 일단 참 거짓이 나오게 true, false 가 나오게 먼저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if 문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익숙해지면 if문하고 o r 문하고 동시에 순서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 초보일 때는 if문을 쓰고 나서 o r 조건을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true, false 조건을 만들고 if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면접점수가 10점 미만이라 그랬죠. 그러면 는, 면접점수를 찍어주시고 미만이니까 짝다만 있으면 되죠. 갖다까지 있으면 이하가 되고 짝다만 있어야 미만입니다. 면접점수가 10점 미만이니까 10 적으면 되죠. 그러면 10점 미만인 거는 트루, 10점 미만이 아닌 건 거짓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됐죠. 그 다음에 이거나 라는 말이 나왔죠. 10점 미만이거나. 그러니까 이거나가 나왔으니까 o와 조건을 써줘야 됩니다. o와 가로 열어주시고 첫 번째 조건은 저희가 완성했죠. 콤마 그럼 로지컬 2가 나왔죠. 두 번째 조건을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필기 점수가 70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필기 점수 찍어주시고 미만이니까 짝다만 찍으시고 70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점 미만이니까 true 가 맞죠 그 다음 두번째에는 10점 미만이니까 true 세번째에는 10점 미만 아니고 그 다음에 70점 미만도 아니니까 거짓이 나와야 맞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여기는 10점 미만이 아니어서 거짓이었는데 70점 미만이 됐기 때문에 True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개에서 풀지 마시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금방 늘수 있습니다. 이제는 True, False가 정확하게 구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더블클릭해서 if를 쓰시면 됩니다. 가로 여시고 로지컬 테스트가 참 거짓을 구하는 건데 오하로 이미 구했으니까 뒤에다가 콤마를 찍습니다. 그 다음 참일 때는 불합격 불합격 대상 쌍따옴표 해주시고 콤마 아니면 20점 미만이거나 80점 미만이면 참고 대상. 그 외에는 합격 대상이라고 했는데, 항상 마지막 걸 적어준다 그랬죠? 합격 대상. 그리고 가로를 닫습니다. 그럼 입후문이 완성이 됐죠? 입후문을 완성해주시고, 전체를 블럭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그리고 합격 대상에다가 블럭을 씌웁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10미만이거나 70미만이면 불합격 대상. 이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조건을 새로 주는 거죠. 20점 미만이거나 80점 미만이면 참고 대상이라고 했네요 참고 대상으로 고쳐주고 그게 아니면 합격 대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이제 엔터 쳐주시고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부서명이 판매부이면서 직급이 대리인 사원들의 성과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계니까 썸을 써야 됩니다. 근데 썸이프는 조건이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썸이프스로 풀어야 겠죠. 네, 썸이프스. 썸레인지는 합계의 범위를 말합니다. 성과금의 합계니까 성과급을 범위씌 웁니다. 콤마 조건의 범위 1이라고 돼 있죠. 조건의 범위는 판매부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니까 부서명이 됩니다. 콤마 조건 1이라고 나와있죠. 조건 1은 쌍따옴표 판매부 적어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닫으시고 콤마 조건의 범위 2라고 있습니다. 두번째 조건은 직급이 대리인 사람이죠. 그래서 직급의 범위를 씌웁니다. 콤마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건이 대리인 거죠. 쌍따옴표 대리 쌍따옴표 그리고 가로 닫아서 엔터 치면 정답이 구해지는데 판매부라고 적지 않고 판매부를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대리라고 적지 않고 대리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엔터치면 똑같은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타자가 느리다 오타가 많이 발생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값이 들어있는 셀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속 코드표를 보면 코드표가 옆으로 가죠. 그리고 영업부, 관리부, 격리부 이렇게 옆으로 값이 적혀있는 거를 참조할 때는 h룩업을 쓰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y, k, g, p를 가지고 부서명을 알수 있게 되는데 그 부서명은 사업번호의 첫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n e left 가로 여시고 사원번호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가로를 닫으면 자동으로 한 글자가 됩니다. 근데 습관을 들이실 때 콤마 1 적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그러면 왼쪽에서 한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 여기에서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hlookup Lookup Value는 찾는 값입니다. 저희들은 y라는 값을 left로 이미 구해놨죠. 그래서 콤마, Table Array는 참조하는 표의 범위를 말합니다. 저희가 참조하는 표는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드래그할 때이 범위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고 F4를 해주겠습니다. 콤마 로우 인덱스 넘은 첫 번째 줄이 1, 두 번째 줄이 2가 됩니다. 저희들이 돌려받고 싶은 값은 두 번째 줄에 있는 부서명이기 때문에 2라고 적습니다. 콤마 저희들은 y라는 정확한 값을 가지고 영어풀을 찾을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자동 차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정답입니다. 제작 비용이 12,000 이상이거나 판매 단가가 18,000 이상이거나 판매량이 2,000 이상인 도서들의 매출액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계니까 썸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는 d썸을 쓰시면 되는데, d 썸을 쓰기 전에 반드시 조건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터 적어주겠습니다. 조건은 C35부터 E38까지의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E35에 조건을 적을 건데 제작비용이 12,0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작비용을 복사하겠습니다. Ctrl-C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 다음 120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200 0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고급 필터에서 썼던 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 다음 판매 단가가 18000 이상이죠 판매 단가를 복사해 주시고 붙여넣겠습니다 그 다음 제작비용이 12,000 이상이거나 하기 때문에 같은 줄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줄에다가 크거나 같다 18000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나니까 또 같은 줄에 못 적죠. 그래서 판매량을 복사해 주시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줄에 2000을 적어주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2000 그러면 제작비용이 12000 이상이거나 판매단가가 18000 이상이거나 판매량이 2000 이상인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는 적어주시고 뒷썸을 적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말합니다. 표 전체를 씌워주시고 콤마 필드는 저희들이 합계를 구할 필드명을 말합니다. 저희들은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니까 매출액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파란색 범위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니까 이28 대신 5라고 적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그냥 매출액을 클릭해서 풀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제작비용부터 2000 이상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가로를 닫으면 되죠. 엔터 그러면 조건에 맞는 매출액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부분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부분합은 항상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범위를 씌우시고 무조건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탭 정렬을 누르시고 상품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한다고 했습니다. 상품명을 클릭해주시고 내림차순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 위에 부분합을 누르시고 상품명별로 라고 적혀있으니까 날짜를 눌러서 상품명으로 그룹을 바꿉니다. 그 다음, 매입 수량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합계로 해주시고, 매입 처는 체크를 없애시고, 매입 수량을 체크하겠습니다. 새로운 값 대치는 처음에는 체크되어 있든, 체크되어 있지 않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확인. 그 다음, 매입금액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그대로 두시고 다시 부분합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합계를 눌러서 최대값으로 바꿔주시고 매입금액의 최대값이니까 매입수량 체크 해제하시고 매입금액 하겠습니다. 이제 두번째는 무조건 새로운값 대치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완벽하게 끝이 난 겁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에 아무 곳이나 클릭해주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의 위에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범위가 제대로 씌워졌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주시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시트는 분석 작업 이 시트 앞에 위치시키라고 했으니까 새 워크시트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성명을 보고서 필터로 부서를 행레이블로 지기를 열레이블로 값에는 출생연도의 최소값이니까 출생연도를 값에 넣으시고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최소값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분석작업 이시트 앞에 시트 1이라고 해서 피벗 테이블에 보고서 시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상단에 보시면 옵션 디자인이 있는데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 개요 형식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이름을 가장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름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름 정의가 없으면 이제 순서대로 푸시면 됩니다. 목표 수익률이 변동하는 경우니까 목표 수익률 B3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목표 수익률 증가 1이니까 추가를 눌러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변경 셀은 P3셀이 맞죠? 확인을 누르시고 지금 15%인데 저희들이 원하는 퍼센테이지는 20%니까 0.2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다시 시나리오 이름을 목표 수익률 증가 2로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25%니까 0.25 해주시고 추가를 또 누르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을 목표 수익률 증가 3으로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30%니까 0.3이라고 고쳐 졌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요약을 누르겠습니다. 결과 셀은 저희들이 H14 셀에 목표 매출액 평균의 변동 시나리오를 알고 싶으니까 H14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매크로를 해보겠습니다. 매크로는 무조건 표의 범위 바깥쪽에서 시작하시면 되죠. 개발 도구를 누르시고, 매크로 기록을 누르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로 해주겠습니다. 확인. A3부터 E12 영역까지 범위 씌워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홈탭을 누르시고, 모든 테두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가 끝났기 때문에, 개발 도구에 오셔서, 기록 중지,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하겠습니다. 키보드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G9셀부터 G10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먼저 떼시고 Alt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단추의 단자의 가운데에서 클릭해 주시고 딜리트 키로 글자를 지우겠습니다. 텍스트를 테두리로 입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범위를 범위를 씌워주시고 홈탭에 테두리 없음을 했다가 빈 곳을 눌러서 테두리 눌렀을 때 테두리 선이 생기면 정답입니다. 다시 표 바깥에 마우스 포인터를 찍어주시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이름은 서식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C4부터 E12 영역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홈탭에 심표 스타일을 지정해주겠습니다. 심표 스타일 적용이 끝났으면 반드시 개발 도구에 오셔서 기록 중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해주시고 Alt키 누르시고 G11셀부터 G12셀까지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먼저 손 떼시고 Alt키를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식이라고 적어주시고 가운데 정렬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정렬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서 홈탭에 일반으로 바꿔주시고 빈 곳을 누른 다음에 서식을 눌렀을 때 심표 스타일이 되면 정답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값을 바꿨다가 원본이 훼손되면 실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어, 제대로 적용되는구나 확인차 하시는 건 괜찮지만 시험장에서까지 확인하시는 건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의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선택, 목표량, 판매량만 차트에 표시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액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1,2,3,4가 나와있죠. 이거를 프린터 mp3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목축을 편집을 누르시고 축 레이블을 품목의 범위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터 mp3가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 범위 수정이 끝났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목표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목표량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시고 선 스타일을 눌러서 완만한 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닫기 범례에 대해서 글자 크기 9 범례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글자 크기를 줄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를 9로 해주시고 테두리는 실선, 도형 윤곽선이 테두리죠. 대시를 실선을 해주겠습니다. 테두리색은 검정 텍스트 1이니까 하살표 도형 윤곽선의 하살표를 눌러서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채우기색은 흰색 배경 1이니까. 도형 채우기를 눌러서 흰색 배경이을 해주겠습니다. 테두리에 그림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범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내서식 그림자를 체크하시고 미리 설정해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해주겠습니다. 닫기 mp3의 판매량에 최저 판매량이라고 설명선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삽입, 도형, 설명선에, 설명선 3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원하는 부분을 적당히 드래그 하겠습니다. 제저 판매량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이니까,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홈탭에서, 굴림을 해 주겠습니다. 글꼴 색은 자동이니까 글꼴 색을 눌러서 자동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선색은 빨강이니까 서식을 눌러서 도형 윤곽선을 빨강으로 바꾸겠습니다. 선 너비는 1PT니까 두께를 1로 바꿔주겠습니다. 채우기 색은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설명선 객체의 크기는 자동 크기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객체 서식을 누릅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춤이 자동 크기입니다. 체크해주시고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노란 점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놓아주겠습니다. 비슷한 모양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틀린 곳 없이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